OSEN 박진영 기자 가수 소유가 토크몬에 출연한다. 2일 OSEN 취재 결과, 소유는 지난 1일 진행된 올리브, 새 예능 토크몬 녹화에 참여했다. 이날 녹화에는 MC 강호동 정용화를 비롯해 이수근, 홍은희, 장도연, 신동 등이 함께했다. 토크모는 연예계에서 토크 고수로 알려진 토크마스터와 제야의 숨겨진 토크 원석인 토크몬스터가 한 팀을 이로 펼치는 2인 1조 토크배틀. 웃기기로 소문난 톱스타부터 기회가 없어 기를 발산하지 못하는 예능 초보까지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작정하고 나오는 토크쇼다. 성총사, 서울 메이트를 연이어 성공시킨 박성혁 PD가 만드는 세 번째 예능이기도 하다. 박성혁 PD는 요즘 가장 재밌는 조합인 강호동 이수근 여기에 새로운 강나인정영화에 토크쇼 진행 경험이 풍부한 홍은이까지 합류하며 믿고 보는 M.C.진이 구성됐다. 즐겁고 유익한 토크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. 사진 OS EN TV